<웃음> <웃음> <웃음> 아. 주 아, 하요 식혜 다섯 잔이 올 예정이에요. 그 식혜 다섯 잔 중에 일반 식혜는 단 하나. 하나요? 네. 하나거든요. 아, <웃음> 일반 식혜가 네개 아니에요? 아라 TV는 특별합니다. <웃음> 예. 어나 나 여기서 냄새나. 어제거 바꾸시면 어니까저 <웃음> 이거에서 식초 냄새 맡았어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무 맛있다. 대체나 <웃음> <제시안아>, 식혜야. <웃음> 저도 식혜예요. 어 나도 식혜인데. 어? 진짜 나라. 진짜 맛있다 진짜. 형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중요한 남 원대형 코가 빨개졌다는 데대거 <웃음> 아, 한번 먹어봐. 원대. <웃음> 이거 일반 식기가 두 개도 괜찮은 거 맞아요? 실제 식기는 3번 문이 경계 맞대요. <웃음> 그렇다면 저 일반 식기예요. 먹어볼 사람. 진짜 식기야? <웃음> 응. 안에 크림이 꽉 찼어요 나 진짜 나 싫단 말이야 맛있어 보이는데? 뭐 아우잘 어, 먹어라 <웃음> 음. <웃음> 이거 녹차슈크림 아니에요? <웃음> 와우 뭐 우유야? 아, 우유 우유 아 우유 맛있어 우유, <웃음> 우유, <웃음> 우유. <웃음> 한번 맞아. 이렇게 도전해서 먹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맛있네요 이제 여울이 차례인데요 음, 냄새는 아주 신선하게 목장에서 나온 것 같은 크림 냄새와 외사비 냄새가 나는데요 있사비 먹어볼게요 한입안 물어 보은 순간 내게 빠져들 거야 오저학왜이렇게 음, 아, 아, <웃음> 언니 입 가리고 아, 요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언니 입 가리고 잘 갈게요 우리 언니 저 제대로 물었죠 저 맞아? 저 <웃음> 제가 세연이먹뭐거 <웃음> 보고 녹차슈크림거 이거 뭐 아우 귀엽다 이데 <웃음> 이거 참을 수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아니야와사비야 이거 야이이상야이 여러분 이거 <미니> 울어요 <웃음> 너무 이 <웃음> 민아 미야, 미야, 다 먹으면 도 이거 하나 지킬 수 있는 거야 알지? 뭔 응. 알지? 어. 그만 먹어요 프로기 하나 가져가요 하나 가져가네 이렇게 까먹지아 여러분 진짜 아 어떡해, 저 진짜 잘못했어요 여러분 1, <웃음> 디저트 타임. 음. 아, 뭐야. 하나 둘 셋. <목소리> 와, 또, 또, 또, 또. 와, 뭐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 같아. 내거 먼저 먹는 게어때 <목소리> 먹래 뭐야? 어? 맛있어? 드디어 맛있어 소, 소금은 괜찮죠와 아, 드디어 맛있어 소금 아니야? 얼마 넣었어? 그, 좀. 하나 둘셋넷 다섯 번넣었어이 정도면 하아 살았다 응. 선지 입장 응. 응. 맛있다 이렇게 따지고 있어 신호만 말해 아, 빨리 넘겨야 돼 빨리 넘겨야 돼 빨리 넘겨야 돼아저 컴소드업 잡지 마세요 <웃음> 아 매운 것도 매운 건데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난 없다고? <웃음> 어. 나, 나 괜찮은데 이거. 맛있어 나 이거 이런맛 맛있는데 아니 난 비빔면 소스랑 불닭 소스가 섞이니까 맛이 없어 이건 맛있어 맛있어 이 그렇죠. 응 괜찮은데 이거? 네, 우리 클로징니다시 클로징이에요? 야, 그 다음에 저 식사를 하지 못해가지고.